너... 어? 설마? 퍼메나 환장하겄네 아이씨 어? 어째야스까잉 아아따 이어놔요 <웃음> 16대17 여기서 도망가자 크로스트로 코너 박으면 이 정도는 짧아질 거야 흠 음. 아이고 미안합니다 쇠뻑 죽이시고 1점 기공 좋다 여기 떨어지면 얄짤 없겠지 아 또? 아이고, 이게 뭔 일이래? 방구 계속 주옥같이 쳐라. 응. 이점 <웃음>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만 더 치자. <웃음> 이건 정호 씨로 들어간 거 맞죠? 맞다 이 새끼야.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오케이. 좋았어. <웃음> 나머지 1점. 빵꾸? 끝났네. 언능 죽여주소. 에휴. 응? <웃음> 아니, 뭐엇려고 빵꾸가 봉사담한데 엽도를 친다고. 피조절하다간 손목가지 날아갈 줄 알아, 잉? 원하는 대로 빵꾸 쳐드렸습니다. 이런 양아치 새끼. 아멘. 이 악. 미안해요. What? What the fuck? 이건 뭘친 거요? 거친 거지? <Lucar cells> 와따 아잘 쉬어.